오늘 영상의 주제는 시내 정원에서 30분 동안 사냥하면 얼마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 실험해보도록 할게요. 시내 정원이 생긴 지 한참이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이번 패치로 인해 사냥으로도 정원의 강화제를 습득할 수 있게 변경되어 어느 정도로 습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어요. 예전에는 영롱한 강화제와 매우 낮은 확률로 태초등급의 정원 강화제가 드랍되는 것이 전부라서 사냥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었고 그저 일일 퀘스트를 위한 정찰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사냥은 일일 퀘스트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전쟁 시기에 있으며 당연하게 정령의 보호를 사용하여 보너스 정찰 경험치도 획득하면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사냥을 하기 전에 달빛 담은 과즙 음료를 도핑하는 것이 좋지만 평소에 정원에서 사냥하던 습관 때문에 도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많은 분들이 정원에서 사냥하기 위한 자리를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팔들 기준으로 솔프를 하게 된다면 정원가재와 정원 가루다를 정원 잡는 것이 좋아요. 해당 몬스터를 추천하는 이유는 두 몬스터가 근접 공격형 몬스터이며 대상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원거리 공격이 논타겟이라 무빙으로 피하기 쉽고 특히 정원가재의 경우 당기기를 사용하는데 이동사격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당기기에 면역이 되어 손쉽게 사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관통에 대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데미지가 잘안 박힌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패치 이전에는 몬스터 사냥으로 영롱한 강화제가 나왔기 때문에 강화제를 얻기 위해서는 정원에서 사냥하는 것보다 동부에서 정예 몬스터를 잡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으며 영롱한 강화제 자체가 정원의 강화제에 비하면 노동력 효율이 너무 낮아 정원에서 사냥을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패치로 인해 정원의 강화제도 습득할 수 있으며 신규맵인 이프니르 산의 퀘스트를 통해 받는 나차쉬의 증표가 계승자 레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레벨을 올리기 위한 사냥터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생긴 것 같아요. 30분 사냥으로 습득한 아이템은 정원의 주머니 67개, 비밀스러운 주머니 4개, 명예점수 250점, 정원의 신비한 가루 4개, 신비한 장식 강화제 2개, 정원의 생명체 표본, 달빛과 햇빛연마제, 그리고 정원의 강화제 3개예요 정찰등급은 9단계까지 달성할 수 있었으며 정원의 강화제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실망스럽네요. 순수사냥으로 습득한 골드는 이골드 83은 23동이며 정원의 주머니는 손재주 비숙련을 기준으로 노동력 50을 소비하고 평균적으로 3골드, 30은 정도를 획득할 수 있고, 비밀스러운 주머니는 정원의 주머니와 동일한 50의 노동력을 소비하여, 사골드 60은 정도의 재화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원의 생명체 표본은 빛나는 해안과 영지에서 수락할 수 있는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창고에 넣어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으며, 연마제는 장비의 재연마에 사용하는 아이템이지만, 상위단계인 빛나는 연마제가 따로 존재하여 사용하기보단 재료로 보관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신비한 장식 강화제는 소환물의 장비를 합성할 때 사용하는 강화제이며 정원의 신비한 가루는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하는 재료로 사용되지만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점에 팔아버리도록 할게요. 주머니를 사용하여 획득한 골드와 아이템을 판매한 금액까지 합쳐서 총 수입은 241골드 24는 67동이었으며 소비한 노동력은 대가 기준으로 2130이었고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11은 32동이에요. 단순하게 골드 수입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